용케 왔구만. <웃음> 거, 거기서 뭐 하시는? <웃음> 어 절묘해 절묘해. 너무 힘들어. 왜 그런 포즈를 하고 있는 거냐고. 갑니다 갑니다. 이제 로코카를 조지로 가봅시다. <웃음> 너무, 너무 충격적이야. 종이 티켓에 동전이 나왔다고 지금. <웃음> 21세기. <웃음> 일단 짠해. 후쿠카 다 뒤졌다 아, 마시고 흘려면 한가요? 음 이제 어디에 가죠? 비루 비루 마시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우. 맥주를 마시러 왔다 옥토버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후쿠오카 옥토버 페스트 오자마자 우리밭을 갈기고 시작하는 <웃음> 뭔가 청계천 걷고 있는 느낌인데 일단 바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와, 미쳤어 미쳐버렸어 스프링뱅크 라인이 라인업이 굉장히 미쳤다 전부 스프링뱅크 라인 첫날부터 여기로 오는게 맞아? 너무 라인업이 훌륭한데? 우리 매일 갈건데? 아 매일 올거야? 매일 다른 곳으로 아 아주 훌륭합니다 야, 방금 대사가 너무 멋있어서 녹화해야겠어 뭐, 아, 뭐라그랬지? 현금이 없다고? 어. 나만믿고가라야 너무 멋있네 사장 너무 믿고 간다 포차 갈겨? 명란 요리 아, 명란이 어. 무슨 일본 왔으면 포차지 그지? 오오 이게 무슨 일이래? 일본 포차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앉아계시는 아저씨께서 저희가 먹던 밥을 다 내주신다고 어, 뭐 어쨌든 잘 먹고 나중에 보답드리는 거로 잘 먹고 갑니다 네, 잘 <웃음> 아이고, 아이고, 옆에 앉아 계시던 아저씨가 결국은 다 내주셔가지고 잘 먹고 가긴 하는데, 아저씨라이 새끼야. 이티 형님. 어, 우리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옆에 앉아 계시던 형님께서. 그치, 아니키. 어, 아,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아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이 형님, 이님 형님, 네님이 엄청 님 형님, 형님, 아, 여기까지 와서도 캠핑 용품들을 이렇게 님형이 형님, 이님 미국 제품을 일본에서 보고 놀라워하는 이 친구들 ㅋ ㅋ ㅋ 근데 외장이 커가지고 다양한 걸한 번에 보기 좋긴 하다 저녁은 저저저 모츠 나베이 술 밖에 없는거지? 어... 일단 짠 제가 일본 와서 찍는 동영상이 건배 동영상 밖에 없는것 같아요 맛있어. 먹고 어슬렁거리고, 먹고 어슬렁거리고, 계속 진짜 먹고 어슬렁거리고의 끊임없는 반복. 아. <웃음> 한량들이다 진짜. 이 창문 앞에서 맥주 하나 마시겠다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하나 아, 마시겠다고? 귀엽게들 논다 자식. 그게 우리 전부야 이 자식아. <웃음> 아잔 너무 귀여워. 울천으로 갑니다 오늘은 온천 온천 가는 버스 타고 우롱티를우롱 하다니 g 우 o n 우 울ong, 울ong, 울 o 가 g 울 o 가 g 울 아니구나 잔잔, 잔잔, 잔잔 <웃음> 먹어줘야지 아, 어마어마한 음식이 나버렸는데아 제대로 즐겨버렸다 힐링 힐링하네 이제 어디가지? 드디어 영상에 술이 아닌 무언가가 담기고 있어 확실해 <목소리> <목소리> <웃음> 아 안타깝게 결국 면세가 안 돼서 아무것도 <웃음> 구입하지 못했죠 결국 들어온건 돈키호테. 돈키호테. 어? <웃음> 아, 이건 차아 담기가. 뭐라고? 어? 아니 <웃음> 아니 아니야. <나도 웃음> 아니야. 아니,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뭔가 신박한 아이템이라도 찾는 줄 알았는데 돈키호테 와서도 역시 술을 보고 있어좋은 쇼핑이었다. 가자 이제. <웃음> 돈키호테 쇼핑 마있고 이제 어디 간다고 다 싸이? 네. 맥주 다1이 맥주? 맥주? 맥주? 마시다만 끝날 것 같은 아, 이 영상 효과 아, <웃음> 아, 가겠습니다 아, 하고 아, 계속 자리만 바뀌고 다음 <웃음> <웃음> 코스로 이동이요 이동 21세기에 저게 맞아? 아, <웃음> 아니 21세기에 저게 맞냐고 지금 지폐가오 동전이 <웃음> 아 카드 계산은 안 되냐고요 주사위를 하면은 <목소리가> 뭐가 있는 거야? 코스냐 짝수에 따라서 무슨 뭐, 뭐, 두 배를 주거나 아니면은 절반 가격을 해주는 그 음... 음... 게임에서 져가지고 어마무시한 야... <웃음> 양도 두배, 갑도 두배 어. 난 진짜 많이 찍 찍는 게짠 밖에 없어 그거 <웃음> 어팬티이 어? 나쁘지 않은데? <웃음> 가자, 세이라가오자쿠내가 나온다, 메가 다운다, 메가 싸이! <웃음> 야가 <웃음> <메가> 아니야? <웃음> <웃음> 양도 두배, <두베>, 양도 두배 <웃음> 오 주시고 먹고 주시고 먹고 주시고 야 쇼츠만 들 따라해서 짠게 아짠 해야지 또 그래 응. 짠만 찍고 간다 지금 한거그짠몇 번째 짠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번에 방광하러 온게 아니야? 야 네, 일본에 방광하러 온게 아니야? 방광하러 온아그 차마시러 왔지 정말 네. 어 내리 내리 차마시고 있어 김밥 김밥 오오 오 어. 아, 아, ありがとう스에서 우리만 졸라 떠떨고있어 가지고 너무 시끄러웠는데. 우리가 왔으니가 주변이 다좀은거이니 아, 아, 뭐야. 아, <웃음> 뭐야, 얘는? 아, <웃음> 다들 개관라돼 가지고 지금 아니, 야. 꼴라, 야 누가? 볼라 다들 정상적으로 물건도 구입할 수 있고. 다음 목적지는 바오스카 하나, 둘, 셋, 자. 제가 기무레토 됐어요. 그렇게 참아주고 빠에 <목소리> 와또 술을 물어보고 웰컴 엔드를 받고. 또 마시고 거야. 싶은지 아, 모르겠습니다 못, 진짜. 아해야 가지고 다들. 야, 지한 <웃음> 건 아니야. 그냥 춤을 추고 싶은 분이야. 아 진짜. 야, 야! 야! 야! 아왜 영상에 실시간을 찍지 못했는데. 아니야. 내 뽑기 수준이 이 정도야. 야! 야 지려버렸다 라면이 복사가 된다고?! 야 이거 크는데? 이걸 백엔만해 먹었다고?! 아, 지려버렸다 야 지구이하다 <웃음> <죽을> 지구이해 <죽을 웃음> 진짜 와서 찍는 게술 마시는 거 밖에 없어 이짜아가나 이거 술 마시는 거 밖에 없어 엄마 아자 나아 자 내려 건태는 잔을 말린다는 뜻이야 아A <웃음> 아, 나를 잃어버려 이번엔 포체입니다 야타이 왔습니다 야타이! 아, 아침에 그 티페 해가지고 영상 찍는걸 까먹었는데 어쨌든 무사히 살아남아서 체크아웃을 마쳤다 먹고 이동하고 먹고 이동하고 밥 먹고 어슬렁거리고 밥 먹고 쓸렁거리고 좋은 여행이구만. 밥 먹고 술 먹고 쓸렁거리. <웃음> 이건 찍어야 돼. 자전거 도로 분리가 너무 잘돼 있어. 이거 세대를 쉼터야. 역시 여행지는 수박이지. 이 메뉴가 다 달라서. 여기가 마지막 코스였나? 이제 돌아가나? 술도 사고 줄도 서야아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술로 점출된 이 여행 마지막에 마지막에 또 마지막까지 술을 보러 가는 이들 <웃음> <웃음> <웃음> 정말 미친 그다아 <웃음> 사이좋게 나라니? <웃음> 난 잔데? 돌아가 봅시다 모든 게 빠르고 시끄러운 나라에 돌아가버렸다 근데 뭐 빠르고 편안하니까 아..시간이 더아 시간이 이제 삼성 페이도 쓸수 있고 밥 먹고 집에 갑시다